자, 박금남 형님 모시고 두 번째 한범 로컬 맛집은 이 3번째. 자, 근데 어이람들이 박금남 형님께서 막 행하는 거 양식이 작가들 자주 가는 맛집인데 어, 여기가 이 차도꽃차라고 아뭐 어, 그래서 서시양 좀 위치한 곳이 굉장히 어? 좀 흥미가 오게 되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우우을 민초가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하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아, 피해 안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네. 이상한 삼겹살, 그리고 네. 김치, 그리고, 원래는 새조개 눌렀었어요. 새조개 눌렀었는데, 그새조개좀안 나오고 비해해지다 보니까, 새조개 관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 해가지고 예. 상하도해 이제 so <laughs> 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삼겹살이 먼저 살짝 원래 기름 를넣어은 거야. 그때 내가 뭐냐고 그래서 아유 이거야. 저기 차 원래 쉽 시켜놓은 분 있잖아. 아저 사장님 그기는 거야? 어? 그 그냥 술은 옆에 보면 아이스 박스가 있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얼음에 넣어놔요. 예, 네, 그럼 이제 꺼내 먹고, 근데 계산할 때만 계산하면 돼요. 아. <목소리가> 아, 김치는 아마는 짜지니까그다음김치 아, 네, 아, 보면 여러분들, 국산김치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직접 담, 담는 김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원래 제가 있어요. 저도 여기연 어때 추천한다. 기 여기 는도맛거 썸이러식으 그냥 무조건 좀뭐 결코 하고 그냥 예매할 때애 예매만 하게 그때 만약에 어, 썸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잘안 됐다 그러면 그거 한에 아홉 개정이안 됐는데 그냥 저러면은 그게 좀햄혜롭게 되는 거 아니야? 그니 김치 맛이 이렇게 무조건 안될 거니까 네, 일단 등조를 안 쓰니까 빼까니 그다 하든 말이야. 이거는 이런 거는 열심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가서 깔아야 할니까 김치맛또 맛있다보니까 많이들 김치맛을 거시고 제가 처음 갔던 그, 처음 찍고 그, 그, 그, 치즈맛을, 치즈맛을, 치즈맛을, 치즈맛을, 치즈맛을 아, 이 김치 쪽이 김치맛을 맛있네어 이거 요즘 더맛고어 보이네. 고 어머니 별 못하지? 아니 어 있어.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시간 한석이었습니다. 장 어, 관자. 장 가지고? 어. 알겠 <웃음> 어, 어, 그리고 김치. 김있지 가든에 김치가있 이거가 아무 거아니싫었고 내가 만하는데 멋있어요. 아무뭐도 없이 재죠 아, 이건 형님 거의 재현나것 같아요. 무조건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미쳤어요. 요거 저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집에 가셔도 되고 안 버텨요.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이거 사실 진짜 제가 이것은 이치에어좀 소개를 해놓고 찾다고 생각했다고 맛이 안다고 생각하 이거는 소개를 해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우리 전문구 전문구 이거는 요술맛 요술맛 요술맛 야 이거 맛있다 이거 그냥. 김치 맛이 확실히 강도의 아, 김치가 아, 좀다르겠네요 별로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게 향이 좀... 아... Like 아 잠깐만요. 아 아, 여기 이렇게 볶고... 아 이렇게 아니, 아이렇게 나는 때는 정말 무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억가지고시 같아요. 그냥 그냥. 밥, 밥, 밥. 이모, 우리 이제 주세요. 어? 여기 온리 기다렸어요. 야데 너무 맛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 처아에아어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기랑 생양파가 진짜 저는 정말 잘맞더라고요 저는 통양파를 찍어먹어요 아, 그... 역시 <웃음> <웃음> 어, 그 생긴 대로 다는 말이 나도 하주 좋아하고 그 생긴, <웃음> 생긴 <웃음> 대로 다는 말이 되게 나오면 안 맞죠 답박 못하고요 맞고요 빻와 저거님 뭐사이 알아요? 생바이도다지만 둘째하고 또 다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수의 명물인금풍생이라고 어, 합니다 금풍생. 금풍생이라는 곡인데 구이에요 구이? 네 구이인데 여러분들 아, 이게 위풍생이라는 위에 그 아. 자, 오케이. 요거에 대한 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건, 그, 새서방 곡이라고 해가지고. 세, 야, 그 느낌 <웃음> 좋아요. 새서방 곡. 느낌 좋아. 예. 네. 그니까, 이 아나콘께서, 헌서방, 원래 있는 서방한테는 안 구워주지만, 생서방 그러니까, 어, 바로 난, 새서방한테는 구워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맛있는 거를, 헌서방한테 안 주고, 새서방한테 준다. 라고 해가지고, 새서방 곡이라고. 그기도 <목소리> 합니다 <웃음> 아 이거 진짜 세상 우리 아이은 저한테 안안 주는데, <웃음> 가능성이 높겠네 <야, 웃음> <요구로. 근데> <웃음> 생선국이 좋아하시는 분들 나그고 선생님 맛있 이거 내가 너무 아 올라올라올라 어. 그거보다 좀더 맛있어요 응라 살짝 좀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음, 어. 좀. 어. 근데 그것도 더 맛있어요. 음. 그냥 막님이라서 그냥 막떠드는 거야 음. 아는거 얘기하는 거야 소전주로 음. 해가지고 음. 어, 딱 음. 와서 드시기 굉장히 괜습니 이거는 딱 여수삼합은 여기차로와요 삼합에 음. 이 동생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맞아, 딱 먹기. 맛있어요. 이것만 딱 먹기에는 남자들끼리 와서 음, 내가 음, 좀 특별하게 네, 물한 네. 네. 2차, 3차 정도에 이것만 딱 시켜가지고 물이 딱 잡아가면서 소주 먹으면서 혼자 딱 좋은. 네또부터 네, 잘해가지고 이거 보통 반짝반짝해서 씹는 거 되는데 응, 좋습니다 그쪽 그쪽은 아아그 안에 희어 역시 산적이야 하하하하하 마싹 부어진 그뼈쪽골 여기 도 확실히 좀 튀긴 거다 보니까 국물는 나오면 자꾸 힘든 데 살짝 튀긴다 보니까 튀긴 느낌? 아 맛있어요 아좀무채맛있네 아~~ 르르 와! 걷고 내려가는데 문닫아고서 시키라고 그랬어요 <놀람> 야, 진짜 다있 조선에서 왔 야, 이거, 그 음. 아, 이거. 생각하잖아. 아, 이거. 아, 생각보다 생각도 아, 아, 많고. 예. 아시는 거죠? 처음좀 처음 들어. 아니, 나 촬영 다. 아시사5로구성데그 공장 좀 써요. 이요어떤 지역에서 누구, 김신은 어제 딱 건으로 들어도 가끔가락 살짝 조금 차이가 있어. 얘는 회먹그요거좀더먹 맛있어. 이상해 근데 내일... 근데 금품적인 금액이 지금 어, 네. 얼마죠3만원입니다3만원 음. 금액이. 시장에서. 아, 이거 여러분 들 3만원 넘겨요 어느 정 3만원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실분 있는 세 있어요 이거 원가가 거의 음, 이거 음, 그, 조금씩 시장에서 한 마리 5천원 정도 달라고 하거든요 저큰거 어, 큰 거. 아, 큰거 거. 거. 네, 혹시, 네. 혹시, 네. 혹시 이것도 크기도 맛있네? 네. 사이즈 큰 게? 생선은 큰게 맛있다고 아, 아, 이거는 줄이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 그건 아, 먹을 게 아, 많겠죠, 이제 요즘 여기 좀 음. 음. 인기가 음.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원물 자체의 가격이 조금 올라와고 <목소리> 아, 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궁알이요? 이거 구야지 구워야지 먹어야지이 우리 엄미가 주시니까 관 잡아서 맛아보래아 천천히 먹어 아, 야, 엽볶음랑뭐얘안먹 이래 대 아 먹을 거예요 저희. 오늘 이거 뭔지 아시죠? 시중에 꼭지살, 살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웃음> 와아 보거선 어. 대지않 음. 왜? 아까 오셨던데? 어. 어. 아. 간이 뭐, 세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숨스한게 좋아. 음. 나치 양치라지, 그가 누구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김치가. 김치가 달. 진짜. 아, 근데 음. 아, 여기는? 나랑은 안 맞아. 김치 감성을 아, 네. 먹는 거 감성. 네. 야, 그까지 어, 랑더안 해줘야 될 거야. 괜찮아. 아, 좀괜 야, 음. 음. 네. 아 여기는 맛있는데 너무 많 너무 좋겠다 이면은아 근데 여수가 여기저기 다녀봐도 네. 음식 웬만한데 맛없게 하는 음식은 뭐, 뭐 있긴 하겠지만 땅땅 네. 이상한 식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눈이 거의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돌빛, 넓비 감성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좀 괜찮습니다 추천할 만한 비님. 호차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 좀 저희도 편안하게 좀 먹으면서 네. <웃음> 즐거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아, 네. 들 루, 와. 아, 갈때 네, 루, 아, 가. 네, <웃음> 아, 루, 가. 아, 그렇지. 루, 가. 근데 그 신랑이 확대가 정말 좋았어요. 힘들어 을가 네. 자. 실망이.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아, 제가 준비한 네. 네.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또 다음 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두 일반 좀 치자요. 응? 치요감사하니요